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차가 막혀서 오토바이로 바꿔 탔습니다. 직접 차 막히는 시간이라 약속 장소까지못 도착할 것 같아요. 시간 내에 내가 탔던 택시가, 택시 아저씨가 너무 친절하게 주소 다시 한번 적어주고 오토바이 타는 데다가 내려주세요. 대박이다. 학교 끝나고 돌아가는 학생들 같아요. 옆에는 어, 이거 한번 타보길 잘했는데, 재밌네. 아, 어, 이거 약간 이거 타고 건강하는 맛이 있네. 뭐지? 어디까지 가는거지? 아니, 제 지금 당황한게 아직 머리 왜이래? 당황한게 아까 계속 택시기사님이 보트보트 보트 얘기했었거든?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오토바이 분이 여기를 내려주는거 보트타는데 여기서 보트를 타고 어디까지 간 다음에 거기서 보트 체인지를 해서 다른 보트를 타고 가면 된대요 근데 나말 안통하는데 큰일이야 지금 적어주셨는데 자 보트 탑니다 아 내가 보트를 타게 될줄 몰랐네 지금 있는 곳이 여기에요 여기서 아이콘을 가려요 아이콘이 저 노란 빌딩 있는데라는 것 같아 쫙 멀리에 있는 저기서 내린 다음에 피어4를 가서 거기서 나차웅을 가는 보트로 갈아타래요 아 너무 걱정된다 <웃음> 나 약간 이런 모험심이 별로 없어서 무서워 지금 걱정이야 근데 뭐 일단은 나 혼자 좀 여러가지 즐기네요 아니 택시기사님이 왜 이렇게 보트 보트 이렇게 통역 그걸로 말해가지고 말하면 통역 되가지고 번역돼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뭐 말하는데 자꾸 개인 보트를 자꾸 말씀하시길래 보트? 이게 번역이 잘못 나온 건가 계속 걱정했거든요 근데 이 뜻이었어 보트 타고 가는 건 어떠냐 본의 아니게 관광을 하게 됐네? 큰일 났다 자, 밥 먹으러 가는데 보트를타게될 했습니다. 음. 지금 피어포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피어포 서있다 뜻하지 않게 보트를 타서 지금, 지금 뭔 상황이야? 어 이거 맞나? Pure 아 이거 쓰린가? 아닌데? Excuse me, I want pure for 나창홍. Number two? Here, 아, thank you. 어 라차홍 라차홍. 왜야 이게? 어? 아? 아, go 라차홍. Go? Go? Go? Oh, no g 이거래 이거래 이거래. 라차홍. 이건가봐요 맞나봐. 아아 want. n no? no? 저거 저거야 이거 아니야? Excuse me, Mr. 나차홍. 어, thank you. 아 이거래 이거래. 오이씨, 잘못할 뻔했다. 아 더워, 이상난다. 제 Excuse me, here? Here? h a n k y t a o n k you. 어. 아, 아, 아, u s You know? huh? uh, here. you n t do know? You a n t o t y u uh. a t do You n t o o c n o it. n i c a c a i n a do You a n o i 따가한번 가기 참 힘드네요 근데 시간은 많이 단축한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볼때 아까 막히는 느낌이었으면 6시 넘을 수도 있어 아 이렇게 멀다고? 봐 너무 나간 거 재밌니 봐 아이와 또, 왜허나이 뭐? Thank you. 이 뭐가 이래? 배웠어. 낮에 이제 방었어 조금 다른데 내려진, <웃음> 조금 다른데 내려진 것 같아. 시. 예, 예, 이 예?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아, 오케이. 네. 땡큐. 찾았다. 찾았어. 어쩐지 배가 막 고마. 어, 이런. 이렇게. 뭐 먹을지. 뭔 어디에 벌써 이미 좀 먹었지만 내가 늦게 와서